안녕하세요 홍밥입니다 맨날 블로그 글로만 만났었는데 이렇게 비디오로 만나니까 되게 새롭네요 어, 좀 어색하기도 한데 어, 이렇게 제가 비디오를 찍는 이유는 어, 워킹, 영국 워킹홀리데이 관련해서 질문 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려고 문장 찍고 있어요 겨울이라 되게 어두워서 빨리 찍고 어, 마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비자 관련한 정보들은요 어,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라는 곳에 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정보만 이제 믿을 만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어관에서 올리는 그런 블로그 글 같은 것들 어 유용하기도 한데요. 사실상 정말로 이제 믿을 만한 정보라는 건 이제 거기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들 받았는데요. 뭐 예상했던 대로 항상 봤던 어, 질문들이었어요. 저 YMS 비자 받고 이제 받기 전부터 받고 나서까지 이제 차례대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질문 중에서 이제 출국 시점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출국 시점 같은 경우에는 그 YMS 비자 신청하실 때그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3개월 후까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좀 늦게 가고 싶다. 3개월 후 지정을 하셔서 하시면 비자의 그 비자 시작 시점이 그 3개월 후 되는 그 날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니까 러그 날짜 이후부터 2년 안에는 영국에서 한국까지 왔다갔다 하는 그 모든 그 과정이 <웃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장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게 자소서자기소개서예요 어, 자기소개서는 거 너무 짜증나죠 뭐라고 하 되지? 그 A4 용지 하나의 나를 어떻게 소개하라고 게다가 그 YMS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 기준이 높지도 않고요 막히 뭘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더욱 자기소개서에 매달리고 또 일부 유학원들은 음 마치 그 공무원들이 천 개도 넘는 자기소개서를 뭐 열심히 본다는 양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자기소개서그 양식 제시한 부분 있잖아요 뭐줄간경 이런거 그것만 똑바로 차리시면요 나머지는 다 랜덤이에요 제 경험을 말씀해 드리자면 저는 세번 지원했고 두번 떨어지고 세 번째 이제 붙어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쓴거 진짜 열심히 썼어요 나의 모든 그 마음과 그 모든 열정을 쏟아서 열심히 썼는데 떨어졌어요 두 번째 쓴 거는 뭐그첫 번째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썼어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세 번째 쓸때 사실 조금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대충 썼거든요. 그리고 거짓말 했어요. 근데 붙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이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중요한가 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이제 경험이 다르니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내용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공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가 썼던 자기소개서를 짧게 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손발 오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해주세요. 따옴표 미래의 미술선생님이 되어 있을 나의 모습이 기대가 된다. 싸움표. 초등학생 시제 얘기에 적혀있던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렸을 적 꿈을 간직하고 그것을 실현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예술교육이라는 말이 아직은 많은 사람들한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는 현재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예술적 능력을 재능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어느 세미나에서 영국 Make Believe Act 팀의 스토리액팅 수업을 동영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차가운 교실 환경과 다른 작고 온화한 분위기의 교실, 그리고 특별한 교보지 없이 아이들의 활동을 이끌어내는 교사들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에 영국의 예술교육 환경을 직접 경험해보고자 예수, 워,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영어를 완성시키고 예술 교육 현장에서 인턴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어린이들이 영어와 함께 예술을 배울 수 있도록 영어예술 체험 교실을 여는 것이 목표입니다.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모원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십시오. 이거 과연 읽었을까? 공무원들이. 의문이에요. 첫 번째 라인은 조금 시선을 확 사로잡을 만한 인형구 같은 거 많이 쓰고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영국에 가서 하는 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거 썼네요. 영국이 이제 강국인 분야들이 있잖아요 디자인이랄지 영국이 강국인 분야에 무언가를 내가 배워서 한국에 보답하겠다 약간 이런 내용의 어조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 질문 학교를 휴학하고 가는 게 나을까요? 졸업하고 가는 게 나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학사 졸업하고 한국에서 석사하다가 너무 무료해서 중간에 휴학하고 지금 왔어요 그래서 지금 휴학기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웃음> 되게 조금 난감한데 음...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미뤄보면 사실 학교는 졸업하고 오는게 낫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학위가 여기서 먹히냐 음... 안 먹힙니다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오나 사실 졸업하고 오나 여기 오면은 그냥 외국인이에요 새롭게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영국에 가서 발붙이고 살 거다 그러면은 빨리 오세요 그냥 빨리 오셔서 최대한 이른 시간에 빠르게 네. 어렸을 때부터 정착할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영국에 2년 갔다가 돌아와서 뭔가 다른 거할 거다. 그러면은 휴학하지 마시고 졸업하시고 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중간에 휴학 그 걸리면 은 되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뭐 졸업하고 오셔서 경험 좀 쌓고 돌아가셔서 어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아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초기 비용이에요. 역시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돈 문제라 우선 비자 신청비가 360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36만원 정도 그리고 결핵 검사비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 8만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NHS 보험 가입비를 이번에 이제 400파운드 꽤 많이 받네요 70만원 정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자 신청할 때 드는 돈은 총 114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끊어야겠죠 만약에 이제 합격이 되시면 비행기값이야 뭐 항상 천차만별인데요 제가 이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직항보다는 막 엄청 저렴한 직항이 있으면 모를까 1회 경유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1회 경유하는 항공권 같은 경우에 미리 끊으시면 쌀 때는 저렴할 때는 어, 한 70만원 정도로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제가 살 때는 한 12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비자 발급 받으시면 은그 출국 시점이 제 정해지고 나면 비행기표부터 끝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공권은 대략 한 120만원 잡을게요 이것저것 준비물 사는 용도로한 40만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74만원이에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비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빈치고는 자, 문제는 이제 영국에 오셔서 부터예요. 물가가 비쌉니다. 생필품 가격은 싼데요. 교통비, 주거비가 유난히 비쌉니다. 특히 주거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이제 방값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시자마자 바로 계약할 수 없어요 단보로 다니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기 숙소를 잡으셔야 되는데 뭐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민박을 하셔도 되고 에어비앤비를 하셔도 되는데 그 런던, 특히 런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 방값이 40파운드 이하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아는사람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를 방을 보러 다닌다 라고 쳤을때 하루 한 50파운드 정도를 잡았다면 7일이면 350파운드죠 가장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게스트하우스 <웃음> 제 친구는 한 50인 들어가는 게스, 게스트하우스도 한번 경험을 해봤다고 하는데 런던에서 그런 데는 아니어도 한 8인 이나 16인 뭐 이정도 되는 그 도미토리를 이용하시면 가장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내 생활짐들을 다 지금 끌고 왔는데 그럼 공용 숙소에 머무는 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도둑들이 있기 때문에 350파운드 정도가 들겠네요 방을 구하시게 되면은 이제 계약서를 쓰고 디퍼짓을 내시게 될텐데 여긴 다행히 그 보증금이 한국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달 방세를 디퍼짓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방같은 경우는 사실 런던에서 음, 400파운드부터 한 1500파운드까지 쓰는걸 봤어요 월, 월세로 근데 제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라인은 보통 한 400에서 600사이에요 음.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방 구했을 때는 월세 500 이하로 저는 이제 더블룸을 선호 했기 때문에 더블룸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넉넉히 잡을게요 600파운드 잡게 되면은 디포지 포함해서 1200파운드겠네요 그죠한달 생활비는 그 사람마다 역시 또 달라요 저는 이제 나중에 정말 궁했을 때는 한 달에 뭐한 300파운드로도 살고 그랬는데 한 400파운드 정도면 그래도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계산을 한건다한달 기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달 이내 일을 못 구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질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비를 충분히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요. 한달이내 내가 일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럼 한두달정도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총 계산을 해보면 음... 적어도 79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아주 아껴서 하면 700만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만 여비가 없으면 상당히 불안하실 거예요자그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얘기를 했더니 어... 우리 늑대가 시무룩해졌어요 일어나 구 안에 있는 일의 종류는 어, 서비스업이 가장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네, 레스토랑이나 펍이나 이제 그런 곳에서 서빙을 하신다거나 그런 일들인데요 음, 저는 작년에 어, 워낙 한국에서 강사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관련한 일을 할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런던에서 가이드 일 조금 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는데 음. 런던에 계속 있을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올해는 지금 요크에 머물면서 태국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어요. 영국 그 영어로 일하는 재미도 상당합니다. 워낙 손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 내가 일하, 얘기하고 싶을 때또 얘기하면 또 그런 소소한 재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난 반드시 사무직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오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할 각오로 오셔야 돼요 이민자잖아요 네. 새로 도착하는 나라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국리를 해보시면서 할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한 지역 추천해주세요 어, 런던 이외의 지역 추천해주세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영국은 대부분 다 안전한 편이에요 그래서 안전성 보다는요 사실 지역 선정 하실 때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내가 일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런던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일자리가 많아서 글로 가는 거거든요. 서울이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근데 난 대도시가 너무 싫다. 난좀 조용한 한적한 그런 곳이 좋아 라고 하시면은 글쎄 런던에서 한 30분 정도 기차로 내려가시면요. 브라이튼이라는 바닷가 동네 있어요. 그 다음에 맨체스터랄지, 릴리즈랄지, 버밍엄이랄지 뉴캐슬이랄지 조금은 좀 인종이 섞여있는 그런 도시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요크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사람도 많이 없고 그리고 대부분 영국인이에요. 다른 인종이 섞여있지 않아요. 그래서 음 외국인이 일구하기 사실 좀 쉬운 곳은 아니에요. 영국에 왜 가셨나요? 영국이 왜 뭐가 좋아서 가셨나요? 영국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예술 쪽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 한국보다는 영국이 낫겠지 이런 마음으로 왔고요 확실히 런던은 어, 문화예술 쪽으로는 진짜 강 세계 처고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거든요 행사들이 그래서 공연, 전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일 거예요. 어, <웃음> 다 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고, 음, 그만큼 삶이 퍽퍽할 지연정, 어, 그런 삶을 또 위로해주는 어, 행사들이 많이 있답니다. 장단점 같은 경우에, 장점은, 어, 그 인종차별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단점이라고 하면 어, 건강을 좀 챙기셔야 돼요 음식들이 워낙 비건강식이기 때문에 알아서 건강을 좀 차리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어, 언어의 장벽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별난 케이스 예요 저는 스피킹이 가장 자신있고요그 다음이 리스닝 그 다음이 음... 리딩 그 다음이 라이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행 다니면서 영어를 익혔기 때문에 어, 보통의 그 한국식 영어교육 도 받긴 했지만 그걸로 익힌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됐나? 되, 됐겠죠? 근데 음... 그래서 여기 와서 또한번 느끼는 건데 역시 이제 스피킹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스피킹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스피킹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내가 직접 연습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스피킹이라는 건나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화를 통해 주거니 주거니 발권 이렇게 서로 이제 리액션을 해나가야지만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를 사귀셔야 됩니다. 여행을 좀 다니면서 외국 친구를 많이 많이 사귀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행을 다닐 수 없는 처지면 한국에 사는 외국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영국인이면 가장 좋겠지만 반드시 영국인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와서의 언어의 장벽이 없냐? 당연히 있죠. 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100% 알아들을 수 없어요. 어, 여기 사람들 많이 공유하는 막 그런 개그 요소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점점 점점 그 줄어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어차피 또 배우러 오시는 거니까 오시면 알아서 해결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단! 오셔서 어, 한국 사람들하고만 노시면 절대로 아무것도 늘지 않겠죠 그래서 좀 노력이 필요해요 전 처음에 친구들 막 사귀려고 진짜 막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친구를 사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원 후에 무슨 일 하셨나요? 여러가지 일을 했죠 어, 지원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돈을 많이 모으려고 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맛있는 거 거기 가서 못 먹을 것 같은 거 많이 먹고요 그리고 영국식 억양을 좀 익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BBC 그 English Learning인가? 그 핸드폰으로 다운 받을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 생활 속에서 쓰는 그런 영화들, 막 대화들 그런 어, 라, 라디오 방송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한 가지 뭐냐면요 영국의 구직 사이트들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것들을 한번 서칭을 한번 해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r e 드 d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자 수가 나와요. 근데 그 일, 일이 약간 창의적이고 굉장히 좀 재밌고 대우도 좋은 편이다. 그러면 지원자 수가 100명이 넘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만만치 않게 이제 그 경쟁이 세다 라는 거를 좀 미리 좀 실감을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YMS 비자 소개부터 해서 쭉 질문에 답변들을 드렸는데요.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홍팝 잉글리쉬 채널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공개는 안 했거든요. 곧 공개할 테니까, 어, 브리티쉬 잉글리쉬 채널도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영상으로 종종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또 질문 있으시면요.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어, 시간 되는 틈틈이, 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안녕!